가서 위에다가 그러면 뭐 여행이라고 거기다 쳐보든지 포스터라고 쳐보든지 여기도 보니까 포스터 샘플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어, 뭐 동아리에 어울리는 건 아니고 너무 좀 복잡하다 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거 여행 느낌 나지 않냐? 네. 뭐 여행이란 게뭐뻔하지뭐 이렇게 이런 뭐 항, 공항에 뭐 이렇게 네. 침 들고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느낌? 어... 네 근데 그냥 돈 내고 사야 돼아그니면 어, 근데 돈안 내고 사도 되는 게 여기 있다 음... 이런, 이런 것들 받아서 심플하게 가도 돼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이런 걸 써도 될것 같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컨셉이 두 가지로 나오겠네 사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요런 느낌으로 갈 거냐 음. 이런 거 이런, 이런 느낌 네. 그럼 하나 골라보자 어느 거 할까? 이런... 이거? 아 이거요 이거? 네 이걸 해서 글자를 바꾸기 음, 바꿀 수, 수 있지 음. 음. 근데 너무 해외 여행 느낌 아니야? 네저 음. 이거? 이거? 네. 음. 근데 이거는 뭘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작기는 한데 그래 위로 올리고 밑에다가 어, 그래 한번 그래. 하면 되겠다 음. 한번 받아 봐봐 그, 근데 그냥 그, 트래블루치니까 나오는데? 그, 포토라이상도 응포토라이상 나는 그냥 다 검색했거든 또. 네. 자 다운로드 네. 버튼 눌러서 받아 안에 열어보면 네. 아마 AI라고 있을 거야 확장자가 JPG 말고 여기 AI라고 있지 AI? 밑에 어도비 일러스트 어쩌고 저쩌고 아트웍이라고 돼있잖아 이게 원본이야 얘는 음. 어. 사진은 이미지가 JPG같은게 원본이고 일러스트 같은 느낌을 주는거는 보통 이 AI가 일러스트가 깔려있을건데 네. 자 열고나니까 네. 폰트가 없다라고 나오지 그지? 뭐 어차피 이거 쓸거 아니니까 그냥 클로즈에서 닫아버려 응, 닫기에서 닫아버리고 두가지 형태가 있네 하나는 빽빽이가 돼있고 하나는 느슨하게 되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는 포스터를 세로로 만들까? 네. 응. 세로 형태로 만들면 세로 형태로 만들고 밑에다가 뭔가를 또 글자를 집어 넣을 거잖아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네가 말했듯이 정사각형으로 뭔가 한 거를 넣고 밑에 공간을 주고 네. 어, 색을 넣든 뭘 넣든 그걸 하겠다 그러면 앞에 거 쓰는 게 낫겠네 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트 r 블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네. 예, 그 부분을 이거 일러스트도 포토샵하고 비슷하거든? 네. 젤 위에가 도구 야 도구, 네. 그걸 선택하라. 요거 요거, 음. 도구 상태에서 도구고. 트래블미라는 타임이라는 글자를 탁 눌러봐봐. 네. 그럼 선택이 뭐가 될까? 더블 클릭 말고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돼. 네. 야, 잘못 눌렀으니까 밖에 위에 눌러서 응. 더블 클릭하면 안에 쏙 들어가 버리거든. 음. 응. 자한 번만 터치를 딱 하면 선택이 될 거야. 네. 이 상태에서 딜리트 빵 누르면 다 지워질 거야. 한꺼번에 지금 그루핑이 돼 있어. 네. 자 그래서 지우고 싶은 거를 고를 때는 자 마우스를 딱 대면 그 부분이 티가 나. 네. 조금 더 크게 확대해볼까? Ctrl 플러스 Ctrl 플러스 음.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마우스로 좀 하지? 음. 음. 됐지? 음. 음. 자 트래블 타임에 마우스 올리고 네.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봐 그럼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간다고? 음. 다시 또 더블 클릭해봐 그러면 트래블이라 글자만 선택이 될거야 네. 아마 그지? 그 상태에서 걔를 딜리트해서 지워 지금 글자 안에까지 들어갔거든 다시 선택 도구로 바꾸고 어, 클릭 한 번만 하고 지워 자 이게 왜 계속 안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룹 그룹 그룹 이렇게 만들어놨어 지금 네. 이거 만들 때자 타임도 밑에 지워 그 다음에 이 땡땡을 네가 활용을 할 거냐 활용 안할 거냐 이 원이라는 거 이거 그럼 그대로 한번 살려볼까? 네. 그럼 요거는 땡땡땡 요거는, 이거 또 살리고, 네. 중간에 그냥 글자만 들어가고, 아, 땡땡땡 요거 지우고, 응. 어. 지우고 그러면 네. 또 딜리트에 선택하고, 어, 그런... 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래, 이거. 오... 밑에 음. 것도. 계속 들어가야지. 지금 그래야 하면 다 지워진다고. 마우스로 탁 건드렸을 때, 네. 또 들어가 봐 더블 클릭. 음, 마우스로 탁 해봐봐. 응. 선택하고 d e 트해 봐봐. 됐지? 음. 응.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개별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야. 네. 계속 작업을 하면서 묶어놨거든. 음. 이게 안 묶어놓으면 선택이 한 방이 안 되니까. 네. 응. 자, 그 다음에 제일 밖으로 나와. 제일 밖으로 나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는 거. 네. 일러스트를 지금 배우는 단계는 아니야, 그렇지? 네. 자, 정리만 했어, 이 소스에서. 자, 그 다음 다음에 이 소스가 전체가 지금 다 필요하잖아. 네. 쫙 선택을 해서 그리고 다. 제일 바깥에 있는 그룹이 지금 선택된거야. 네. 컨트롤 C 막 눌러. 여러 번 눌러도 돼. 컨트롤 C. 네. 포토샵으로 넘어와. 자 포토샵 열고. 새창을에 된다. Create new 새로 만들기 눌러서. 자 포스터를 만들건데. 포스터는 인쇄물이잖아. 네. 보통 어느 정도 크기로 뽑지? 돈 많이 드리면 A2나 뭐마음대로 하지만 학교에서는 보통 그렇게 안하지. A4 A4는 너무 작고 두배 거... 네. 그럼 A3정도로 A3. 하자. A3 사이즈가 뭐야? A3요? 응. 크기. A4는 크기 얼마야? 모르지? 30. 29.1. 네. 긴게 29.1. 네. 짧은 거는 21. 음... 그게 이제 두 개가 나란히 놓으면 A3잖아. 네. 그거 알 필요 전혀 없어. 내용가 알려주고 네. 위에도 있어. 위에 보면 세창 열대 보면 프린트라고 있지. 네, 인쇄. 인쇄. 네. 인쇄 가면 거기 다 있어. 음. 거기서 A3 골라. 네. 근데 A3를 고르는데 거기 A2는 안 보이지? 네. 그러 A2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값을 그러니까 알잖아. 네, 어, 그 값을 아니까 네. 어느 쪽을 두 배로 하면 돼? 짧은 쪽을 두 배로 해버리면 되지. 음, 두 배로 네. 넘어갈 때는, 봐봐. A4가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이게 A3가 되면 이게 A3가 아니잖아. 네. 이게 A3잖아. 네. 그러니까 네. 짧은 쪽이 두배로 늘어나면 음. 원래 길던 쪽이 바닥이 되는 거거든 네. 짧은 쪽이 되는 거거든 네. 그렇게 계산만 하면 돼 네. 되게 쉬워 네. 이거 그럼 만약에 A3를 딱 골랐는데 네. 얘를 만약에 내가 지금 A2로 바꾸고 싶다 그럼면뭘 네. 건들면 돼? 폭을 위스가 네. 297대 있잖아 그지? 네. 이거 곱하기 2해버리면돼 그럼 네. 끝나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세로로 세팅이 돼 있지? 네 가로 포스터 만들 거야? 세로 포스터 만들 거야? 세로요 그러면 뭐그르면 돼? 오리엔테이션 거기 정렬 음. 어, 방향을, 세로 네. 방향 고르면 되지. 네. 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건 아니지. 가로 방향도 숫자를 따로 안 써줘도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레졸루션이 어떻게 돼 있지? 레졸루션. 해상도. 네. 응. 300. 응. 그럼300 그대로 두면 되지. 네. 인쇄할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얘를 웹용으로도 올릴 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 72로. 어, 굳이 바꿀 필요 없어. 72로는, 응. 어. 어차피 300으로 보이지 면 72로 보이면똑같거든 네. 나중에 저장하는 단계. 그까 그러니까 아까 save for web 있잖아 네. 그 단계에서만 잘 맞춰버리면 돼자 음. 그러면 RGB 네 맞아? 어, 아니요 c m y 그지 인쇄를 할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CMYK를 골라주는 거지 네. 자이 상태에서 Create, 생성, 뭐 열기 버튼 눌러주면 자, 포스터를 만들 사이즈가 나와. 자, 이 사이즈가 지금 내 컴퓨터랑 니네 컴퓨터랑 약간 틀리게 나오는데, 네. 네. 컴퓨터가 화면 해상도가 조금 내 거보다 낮아. 네. 그 너는 지금 보면, 어, 16.7%라고 돼 있고, 네. 나는 33%라고 돼 있네, 그지? 실제로 이 크기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싶을 때는, 위에 있는 메뉴바에서 이미지 들어간 다음에, 밑에 보면 이미지 사이즈 있지? 음, 네. 이미지 크기 그거 눌러보면 아까 그 사이즈 또 나와 네. 단위가 네. 지금 뭘로 돼있지? 센미터라고 cm. 돼있지 그지? 네. 자 그거를 센치나밀리미터로 바꿔버리면 아까 봤던 사이즈 그대로 나올 거야 뒤에서 추점이 붙는 건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정확한 크기가 나왔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 하면 인쇄물 작업을 하잖아 그럼 네. 단위를 어떻게 바꿔놔야 될까? 이 단위 작업할 때 단위를 밀리나 센티로 바꿔야 겠지 네. 그래야 편하겠지. 자, 그거 바꾸러 갈게. 자, 환경설정 들어간다. 그리고 룰러, 네. 유닛 부분 들어가서 네. 단위를 뭐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바꾸고 OK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티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달라진 거 없잖아. 네. 이 상태에서 음 줄자라는 걸 꺼낼 건데 네. 화면에 기준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 네. 위에 메뉴에서 보기, 뷰를 음, 가면 그 보기 중에서 어, 중, 하단, 중간쯤에 보면 룰러, 눈금자라고 있어. 네. 그 걔를 눌러봐. 단축키 컨트롤 R이지. 그러면 위나 옆구리에 숫자가 뜨지. 네. 이 숫자 한칸한 한 칸이 전부 다 어떤 의미일까? 밀리미터 단위 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지? 네.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단위로 표현하는 거야 음. 자이 줄자에서 오른쪽 버튼을 또 눌러봐 줄자에서 오른쪽 버 음. 그럼 거기서 또 바꿀 수는 음. 있어 환경 설정을 안 들어가도 네자 음. 그럼 이제 네가 보기 좋은 단위로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네. 나는 밀리터터로바놓게자 그러면 음. 지금 아까 전에 컨트롤 C 되어있는 놈이 남아있지? 네 얘를 컨트롤 V에서 붙여봐 자 그러면 물어볼 거야 자, 뭔가를 복사를 했어. 네. 그지? 일러스트에서 드래그를 쫙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했잖아? 내 컴퓨터에 메모리 있다고. 그거를 다른데 이제 붙여넣으면, 네. 포토샵에서 이렇게 물어봐. 붙여넣기를 할 때, 어, 세개 중에,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 스마트 오브젝트가 있고, 픽셀이 있고, 패스가 있고, 쉐이프 레이어가 있는데, 네. 자, 이걸 다알 필요는 없고,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네. 고급 개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걔를 골라줘. 일러스트는, 네. 어그 아까 그림들 막히셨잖아 네. 이 그림이 포토샵하고 좀 다르게 그려져 있는게 포토샵은 픽셀로 그림이 만들어져 있어 쉽게 말한자면 우리가 점을 엄청 많이 찍어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일러스트는 함수로 되어 있어 네. 예를 들어서 네가 원을 그리고 싶잖아 포토샵은 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어 점으로 네. 근데 일러스트는 함수로 되어 있다 이차방정식 음... 그럼 원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어? 원이원원 원? 원? 원? 원! 음, 네. 원! 네. 원 어떻게?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아, 원 넓이? 어, 파이 R제곱이잖아? 네. 그거야. 일러스트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파이 R제곱에서 변하는 수는 뭐야? 변수는 음. R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반지름이에 따라서 크기가 커져거나 줄거나 해. 그래서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것들은 느리거나 줄이면 변수가 바뀐다는 얘기거든? 음. 그래서 화질이 안 나빠져. 음. 그런데 여기서 픽셀로 해버리잖아? 네. 가지고 오는 순간 비트맵으로 바뀌어 그냥 점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음. 그럼 늘리면 어떻게 될까? 깨지지 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스마트 오집으로 하는 게 좋아 자. 고급 객체 네. 어, 자 오케이? 네자 거기서 확인하면 들어오지? 음.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네. 딱 느낌이 이건 뭘것 같아?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이런 표시가 막 나온다 그러면 늘릴수 있는 굳이 네. 모서리를 잡고 잡아당길 수 있겠지? 네. 모서리를 잡으면 가로 세로가 같이 조절이 되겠지. 네. 그다음에 여기 상하 좌우에 있는 점을 잡으면 그쪽 방향만 조절되겠지자 네. 눌러서 왔다리 갔다리 해봐봐.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네. 자넌 지금 시프트를 탁 눌렀지, 그렇지? 네. 이거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네. PPT나 다른 걸 써봐서. 시프트의 네. 의미가 뭐야 보통? 시프트 의미요. 그냥 어. 뭐. 왜 시프트를 정... 누르고 있어? 넌 지금 이렇게. 그지 네. 비율이 달라지잖아 네. 시프트로 그걸 고정하는 게 시프트 키의역할이야자 네. 그런데 나는 지금 2018 버전을 쓰고 있다. 어, 네. 그지난 지금 2019 버전을 쓰고 있지. 뭔가 네. 좀 달라졌어. 약간 설정이 뭐 음.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지. 네. 지금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 어? 네. 거꾸로 변했어. 시프트를 누르잖아. 네. 그러면 비율이 찍어야 돼. 이번에는 아, 어. 또 되게 좋네요. 응. 이게 어떻게 보면 몰라 갑자기 나는 너무 오랫동안 쓰는 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 음. 되게 당황을 했었거든 그래서 돌려놓고 쓰기는 했었어 음. 그걸 원래 옵션으로 돌려놓고 썼는데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 네. 자 너는 지금 시프트를 누르고 있고 나는 네. 안 누르고 있다 네. 자그 상태에서 어, 알트 키를 네. 눌러봐봐 알트 키를 누르고 네. 모서리라고 당겨봐봐 시프 f 트 키까지 같이, 같이 누르고 알트 어. 시프트 네. 어떻게 되지 가운데로 커지지 그럼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데 두배 속도로 작업을 하셔야 있겠지 네.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좋아. 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는 옵션이야, Alt가. 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를 기준으로 쫙 커지지. 음. 자, 이거를 충분히 늘려서 네가 원하는 만큼 음. 아까 전에 요 그림을 위에다 배치를 하고 싶다 했잖아, 그지? 네. 자, 그게 여기 보면 잘려 있는 모자나 이런 게 잘려 있는 부분이 좀 보이거든? 네. 그런 거안 보이게끔 확대를 해서 배치를 해줘. 네. 엔터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 여기다가는 하, 하, 하단부 하 여기다가는 어떤 글자를 막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 여기 중간 부분에는 뭔가 제목이나 이런 걸탁 넣으면 될것 같지 그지 자 그러면 어. 밑에부터 그냥 먼저 하자 네. 밑에부터 내용을 채워넣는데 나는 사실 이 위에 제목이 안 들어가도 난 좋다고 생각이 들어 음. 뭐 어떤 그냥 캐치프레이즈 같은 정도만 넣고 네. 밑에 공간이 많으니까 그냥 아예 밑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네. 뭐 여행 갈래? 뭐 이런 말 적어놓도 좋을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 글자를 바로 쓸 건데 밑에 색깔을 흰색으로 유지를 할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걸 넣어볼 거야 물론 여기 있는 그 노란 색깔의 원도 나중에 색깔 다 바꿀 수 있어 음. 밑에 이부분 어떻게 할까? 이게 박스라는 공간이 나왔잖아. 네.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네. 음, 뭔가.. 라는 것도 느낌. 있고, 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데, 지금 책의 표지인데, 띠지가 네. 둘러지는 아, 느낌도 나.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뚝 잘라서 써도 괜찮다는 음. 그런 느낌이 들겠지? 네. 근데 이게 멀리서 탁 봤을 때 네. 눈을 탁 띄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얘가 지금 다 흰색이잖아. 네. 밑에는 이 흰색하고 대비를 이루면서 네. 강렬하게 뭔가 보일 수 있는 색이 있으면 좋을 것같아 그래서 네. 선생님 생각은 여기를 좀 어둡게 하고 싶어. 네. 음. 자, 그리고 나는 여기 지금 약간 그 일장기의 느낌이 좀 계속나서 아, 네. 이 원을 나중에 좀 다른 색으로 바꿀 거야. 네. 계속 뭔가 좀기대해 그냥 네. 기분 자체가.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만들 거거든? 네. 네모로 아, 만들어서 색깔을 채워 넣을 건데 음. 어... 일러스트... 아니, 아니. 그 PPT에서 네. 네모를 만들 때는 네모 도구가 있지. 네, 도형 도구. 그지 네. 그러면 그 도형 도구는 뭐 어떤 속성을 고를 수 있느냐 면 어 면색과 선색을 고를 수가 있어 네. 테두리색하고 네. 포토샵도 그런 게 있거든 음. 자 그럼 도형을 한번 꺼내볼게 어 왼쪽에 메뉴바에서 네. 네모처럼 생긴 게 있어 네모처럼 생긴 거 이거 음. 마우스를 대봐봐 네. 네.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 모서리가 둥글게도 만들 수 있고 음. 꽉 차게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사각형도 필요하잖아 네 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 가로나 세로로 길쭉한 사각형도 만들 수 있겠지 네.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으면 어떤 옵션을 누르면 될까? 시프트 맞아 음, 음. 네. 그리고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그려서 잡아당겨서 만들 때는 그냥 드래그하면 되지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네. 그럼 비율 유지가 되겠지 그지? 네. 어. 그리고 알 t 키까지 눌러봐봐 그럼 가운데를부터 커지게 음, 되겠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여기 화면 가운데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 네. 그러면 가운데라는 느낌이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놓고 사각형을 그리면 가운데 놓고 가운데 기준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음. 네, 그럴 때 쓰는 거야. 음. 알트키는 자 그러면 렉탕을 갖고 이렇게 해보자. 이 범위를 딱 맞출 필요는 없거든. 네. 딱 맞추지 말고 약간 벗어나서 바깥에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예, 크게 채워넣어. 그리고 이미 나면그려넣었네 뭔가 실수를 했을 때는 어~ 컨트롤 알트 Z Z. 컨트롤 알트 z. 음. 응, 그러면 과거로 계속 가. 오, Ctrl, 어. 컨트롤 z는 한 번만 가. 아, 네. 또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다시 돌아와. 돌아와. 왔다 갔다고 컨트롤 알트 z 누르면 계속 거꾸로 돌아가면 돼요. 자, 다시 쭉딱안 맞춰도 돼. 그냥 넓게 그냥 하면 된다. 음. 응, 자, 됐지? 그러면 화면이 지금 선생님처럼 무슨 약간 고스트업 같은 그런. 느낌. 네. 응, 자, 이렇게 밑에 박스가 나왔어. 네. 자, 요 박스는 레이어에서 한번 봐 봐. 어떻게 돼 있는지. 오른쪽 레이어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 배경. 종이 우리 꺼냈지. 아까 A3 꺼냈지. 음. 그 위에 일러스트에서 복사해서 붙인 게 고급 개체로 있지. 네. 그 바로 위에 우리가 뭔가를 그려 넣었지. 네. 이렇게 계속 위로 쌓여. 점층적으로 네. 계속. 이렇게 레이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내가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 음. 자 그러면 일단 나왔어. 근데 이 까만색이 딱 놓고 보니까 좀어떠냐 느낌이. 좀 답답한 색, 음. 색한 느낌. 네. 물론 지금 테두리 색깔이 검어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럼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보자고. 자, 렉탱글 혹은 사각형이라고 돼 있는 그 레이어를 한번 클릭을 하면 네. 회색으로 바뀌어. 음.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야. 이 선택이 되어야지 움직이든 뭔 짓을 하든 할수 있어. 네. 거기서. 음. 자, 선택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옵션들이 쭉 보일 거다. p r o p 속성이라고 있을 거야. 음, 조정. 음, 아니지. 다시 잠깐만 창에 가서 어, 자금 영역에 어, 필수 기본값 좀되있네 다른 거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봐. 밖으로 빼놨구나. 응. 음. 어, 밖으로 빼놨어. 너 이거 잡고 잡아당겨서 안으로 갖다 놔봐 봐. 그럼 어디 떨컥하고 붙을 데가 있을 거야. 응, 안에 들어갔지. 네. 하고 요거 지금 필요 없거든. 네. 학습. 학습 있지. 요거 밖으로 잡아당겨. 어, 그리고 닫아버려. 그리고 저 위에 네. 색상이 있잖아. 네. 그거 간격을 좀 줄여. 어, 음. 자 그럼 속성이라고 보이지? 네. 자 속성 보이고 그 밑에 지금 레이어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 네. 이것도 라이브러리 있지. 글자 한번더 눌러서 닫아봐금 닫혔다. 닫힌 거 맞아. 닫힌 응, 거 맞고 더블클릭. 닫혔지. 네. 그 다음에 레이어 더블클릭해봐. 응, 됐지. 음. 자 그러면 지금 사각형 선택되어 있고 네. 위에 옵션들 보이잖아. 그 옵션에 보면 사각형의 크기가 지금 나와있어 니하고 응. 나하고 당연히 틀리겠지 넌딱 맞춰도 그렇고 나한테 충그했고그 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뭐가 보여 그 밑에... 색깔 같은 거 보이지 네. 그 다음에 테두리는 지금 안 쓰고 있어 네. 응. 그 다음에 테두리 두께나 테두리 모양 같은 게 옆에 있어 음. 어, 이런 것들은한 번씩 눌러보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알수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모퉁이 같은 게 보이고 있지 네. 자, 지금 중간에 보면 사슬로 묶어놨거든? 네. 하나 값을 넣으면 다 적용돼 그러니까 모퉁이가 깎여있는 네모를 조정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각형 그릴 때는 여기에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을 고를 필요는 없어 네. 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음. 자 지금은 그런 작업을 안할 거야 일단은 색을 눌러봐 까만색 위에 색을 음. 눌러서 하단에 색이 여러 가지가 있지 그지? 네. 자그이 칼라 칩같이 생긴 얘를 칼라 네. 그냥 칩이라고 불러. 음. 색상표 같은 거야. 여러 가지 색깔이 원래부터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서 골라도 되고, 네. 혹은 밑에 보면 요 부분 봐봐. 얘 보이지? 네. 이거 누르면, 이거 누르면 또 바뀌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건색안 써. 네. 두 번째 있는 것들은 단색 쓸 거야. 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두 가지 이상 색깔을 섞어서는 그라데이션을 쓸 거야. 네. 제일 마지막에는 패턴을 쓸 거야 이런 뜻이야. 음. 패턴도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쁘진 않지만 몇 가지가 들어있거든. 네. 눌러보면 그 패턴들이 좀 보여. 근데 너무 자라서 잘안 보여. 음. 응. 그러니까 이게 픽셀 단위로 미세하게 돼 있거든. 네. 그라데이션은 무슨 뜻인지 알지? 그라데이션 네. 응. 두 가지 이상 색깔을 섞어 네. 쓴다.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영어로는 그이디언트라고 표현을 해. 자, 나는 일단 단색을 쓸 거야. 자, 단색 중에 하고 싶은 색깔을 골라봐봐. 이거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배경이 어둡게 들어갔으면 네. 여기다가 글자를 어떻게 넣어야지 잘 보일까? 알게그 대비가 일어나야지, 그지 네. 자, 그런데 대비를 줄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 너 지금 보라색 선택했다. 네. 학교 다닐 때 보라색, 그 보색이라는 말 배운 적이 있지. 네. 그 보색의 말은 이런, 이런 뜻이야. 이게 표준색계 색상환이라고 그러는데, 뭐 20상환이 있고, 뭐 10, 12개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거의 표준이야. 자, 교육부가 지정해 놓은 거, 이집 색상하는 모자. 이게 포스트 칼라, 그냥 물감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보통 이집색, 2 4색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자, 여기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 있지. 네. 이 관계가 보색 관계야. 음... 보색.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너는 뭐 무슨 색깔을 골랐지? 붉은 보라인가? 음, 그냥 보라지, 보라. 네. 그럼 보라의 반대쪽이 뭐가 있어? 연... 연두가 있지, 음... 연두. 네. 여기가 보색이야. 네. 촌스러, 엄청 촌스러워. 보색을 쓰면. 근데 보통 우리가 보라색이랑 뭔가를 배치할 때 네. 무슨 색깔을 많이 쓰지? 보라색이너가 이게 보라색을 고른 이유가 보라색이 좋아서 골랐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가 노란색이라서 네가 아마 골랐을 네.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네. 응. 노란색하고 백색이 보라색이 어울리거든. 네. 근데 잘 봐봐. 지금 보라색의 반대는 연두야. 네. 연두에 연에 있는 이런 색깔들이 있지. 네. 이런 것들을 반대색이라고 불러 음, 반대색. 그러니까 보색보다는 반대색이 더 세련돼 음, 보여 색을 썼을 때는 네. 잘 봐봐 빨간색이 있지 네. 빨간색의 반대색은 네. 이 색깔이야 밑에 청록 색깔이거든 청록 색깔을 그냥 대놓고 써버리면 되게 촌스러워 음. 그냥 그걸 딱 보면 약간 고추 같은 느낌이 나 네. 음. 근데 이 옆으로 이제 넘어가잖아 반대 색깔로 넘어가지 네. 그럼 괜찮아 음. 자 그리고 한 색깔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색깔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유사색이라고 불러 유사색, 음, 유사색. 이 유사색을 섞어서 디자인하는 것들을 톤앤 톤이라고 해. 톤온 톤. 비슷한 색깔로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톤온 톤으로 옷을 입고 다니면 옷못 입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입어. 비슷한 색깔끼리. 그래서 가을이 되면 다 갈색이야. 다. 아, 음. 멀리서 보면 나무처럼 보여, 사람. 네. <웃음> 근데 거기다가, 봐봐이. 톤온 톤으로 맞춰서 치자, 뭐. 뭐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자켓은 뭐 이런 주황색 규색을 입고 있고 뭐 이런 걸 안에 대충 바지는 이런 색을 입고 매칭을 매 했다고 치자 포인트를 하나 주고 싶어 넥 네. 타이든 뭐든 그럼 무슨 색을 고르면 될까 얘네들 네. 반대에 있는 뭔가 중에 주황색이 제일 많아 내 몸에서 네. 그러면 얘를 고르면 안돼그 네. 주변에 있는 색을 골라야지 음. 이렇게 하면 포인트를 딱줄수 있어 음. 자 어쨌든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너는 여기에 보라색을 골랐잖아 그지? 네. 그 보라색에다가 어... 방금 그 반대 색깔 되는 개념을 넣어도 되고 네. 좀더 벗어나도 돼.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둡잖아. 네. 어두운데 어두운 것은잘안 보일 거거든. 그래서 밝은 계열로 가는데 네. 자쓸수 있는 색깔이 흰색, 네. 노란색 가능해. 네. 그 다음에 노란색들 중에서도 진한 노란색은 어두워. 네. 계란 노란색 말고 레몬 노란색 있지. 네. 약간 푸른기가 도는 네. 그런 걸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혹은 파란색을 써도 돼. 하늘색 계통. 네. 밝은 하늘색을 써도 되게 잘 어울리게 보일 거야. 음... 대충 느낌을 하지? 다 내가 지금 말한 게 밝은 색깔이지. 그지 그럼 여기에 써서 좀 이상한 색깔들은 뭘까? 빨간 아니, 붉은색 계통이나 네. 혹은 푸른색 계통이 안 어울릴 거야. 이유가 네. 뭘까? 유사색들이 거든 네. 네. 그래서 안 어울리는 건 아니고 보라색은 빨간과 파랑 사이에 있는 색이지. 네. 그래서 그좀 묻혀 네. 서로 간에. 그래서 도드라지지는 않아. 어울리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써볼 거고 각자 글을 한번 넣어봅시다. 네. 좀 제목을 금지막하게 넣어보는데 또 여전히 빌려 쓰는 컴퓨터잖아. 네. 폰트가 많이 없을 거야. 네. 자, 그래서 폰트부터 잠깐만 찾으러 가볼게. 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상황은 세이브 좀 하자. Ctrl S 눌러서 저장하고 자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이름을 적당히 하나 줘. 뭐여 행동아리 포스터하면 되겠지. 음, 자 그냥 확인 누르면 된다. 자 그러면 포토샵 잠깐 내려놓고 뭐 무료 폰트 같은 거 한번 쳐봐. 무료 폰트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출처가 불명한 것도 있어. 네. 네이버 폰트 있지? 네. 이버 무슨 캠페인 하는 네. 사이트가 있을 까요 들어가. 네이버가 계속, 매한글 날마다 글자를 만들더라고 자, 목차 눌러서 나눔글꼴 여기 나오지? 네나눔글꼴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 음. 자, 이 중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설치할 거다 모음 설치하기 네 눌러서 거기 지금, 이거 우리 윈도우 쓰고 있잖아 네 아, 윈도우용 선택 화면 음. 다운로드 받지? 네 자, 다운로드 다받았으면 실행시켜 봐봐 음, 나는 맥이니까 맥용으로 이미 설치는 돼있는데한번더 해볼게 음, 설치해 음. 압축이 풀리면서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즈 폴더 안에 폰트라는 폴더가 또 있어 거기로 그냥 옮기는 거야 음. 그냥 인터넷으로 개별적으로 만약 폰트를 받으면 OTF 혹은 TTF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이 있거든 네 어. 그런 것들도 그냥 윈도우 시스템 폰단 안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든지 더블클릭하면 또 설치하는 버튼이 나오니까 지금 맥용은 이렇게 떠 이렇게 압축 푸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 여기다가 옮겨 놓으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옮겨 놓으면 되지 나는 근데 이미 글자가 있기 때문에 막 중복한다고 이렇게 충돌한다고 얘기 나올 거야 음. 응. 나는 다 건너뛰 맞게 이미 있으니까 음. 자 설치가 끝났다 그러면 방금 설치한 글자를 바로 쓸수 있느냐? 아니야 포토샵은 제... 최초에 로딩할 때 글꼴을 읽어드리거든? 네. 근데 이미 안 읽어드린 상태잖아. 네. 자 포토샵을 아까 세이브를 했으니까 잠깐 죽여. 포토샵을 끄고 다시 켜. 저장한 걸로 켜도 되죠? 응. 음. 이런 거야 내맘이 좀. 자 그러면 거기다 이제 글자 한번 써보자. 자 글자 쓸 때는 T자. 알았지? 네.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쓸때 그냥 클릭을 하고 글을 쓰잖아 네. 그러면 문장으로 다다다다그냥 쓰는 거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박스를 만들 수 있어 네. 그 박스 안에 딱 글자를 넣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때는 네. 클릭 앤 드래그를 하는 방법도 있어 음. 자 글자를 했는데 뭔가 실수했다? e s c 키를 누르면 네. 내가 썼던 툴에서 바로 바로 빠져나와 버리거든 네. 네, 다시 할수 있어 음. 됐지? 네. 그럼 그 안에다 글을 다다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네. 자그 다음에 그거를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나중에 지워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뭔가 실수해서 막 글자 찌꺼기들이 남아있거든? 음. 그거는 지울 때는 딜리트키를 누르거나 네. 쓰레기통에 보내면 돼. 오케이? 네.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취향껏 하면 된다. 나는 그냥 클릭해서 글자 바로 쓸 거야. 자 클릭 한번 딱 해주고 글자를 넣을 때 지금 마우스 커서가 어떤 모양이야? 네모로 돼 있지? 네. 어 이거 지금 클릭하면 글자 바로 음.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 네. 클릭하는 지점에서 뭐 왼쪽 정렬돼 있으니까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다는 얘기거든. 네. 근데, 마우스를 여기다 대볼게. 동그랗게 변하지.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도형을 그렸잖아. 네. 도형 안에 종속이 돼버려 이렇게 하면. 음... 내 같은 경우는. 넌 지금, 지금 클릭 앤 드래그를 했잖아, 그지? 네. 좀 달라. 그래서, 글자는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이렇게 도형 도구를 썼을 때는, 글자의 라인이지, 라인. 있지, 라인. 네. 마우스 도 이렇게 변하지. 네. 글렸으면 네모를 타고 흘러, 글자로. 음... 너 동그라미에 맞춰서 이렇게 쓴 글자도 많이 봤지? 네. 그런 것도 만들 수는 있어. 음. 자, 지금 나는 종속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글자를 쓸 거야. 네. 자, 클릭. 한번 하고 뭐라고 다다다다 쓰면 글자가 바뀔 거야. 다다라라 쓰면 바뀐다. 여행동아리 모집을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난 먼저 끝내버릴 거야. 아무거나 쓰라고! 그래, 여행동아리 모집 그냥 그래, 하자. 내가 그거 써. 그래. 네 썼지? 네. 자그다음다 썼으면 선택들로 어, 밑으로 네. 옮겨 네. 자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꾸밀건데 네. 글자에 대한 속성은 어디서 떠낼 수 있느냐 하면 윈도우 네. 윈도우가서 네. 밑으로 쭉 내리면 타입 혹은 글꼴 뭐 이런거 문자 스타일 문자라고 있을거야 너는 한글버전에서 문자고 문자 재밌다. 글자를 바꾸자 네그 칸용에 보면 요건 설명 저번에 다 했지 자 이거 가지고 자 너의 디자인약을 한번 보자고 설치되어 있는 글자 있을 거니까 그거 그냥 활용하면 될 거고 네. <웃음> 자, 너 이거 끝이야? 네 깔끔하네? 나는 조금 더미밀게 <웃음> 자, 됐지?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위에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넣고 싶어 네. 뭘조절좀 해볼까? 위에... 예. 너무 좀 심심한데? <웃음>